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에 대해서 한번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신천지의 강의가 아니고 이제 이 세례요한의 교리가,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에서는 이 세례요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배도자. 어, 배도자를 보는 이유 어, 보는 이유는 한결같이 어, 자기들의 교주 자기들의 교주가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한테 그 밑에서 배우고 나와야 돼 이게 왜 그러냐 이 말라기 3장의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요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이말이니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음,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가 둘이 나오죠? 하나는 무슨 사자라 그럽니까? 내 사자는 내 사자인데 그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예비 사자예요. 그길예비 그 사자의 전 성전에 그 성전 거기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근데 이제 이 단들의 공통점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고길예비 사자의 성전 교회에 집전자니까 교회에. 거기에 이제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언약의 사자는 주다 주주그 주의 그 오심이 길리비 사자의 그 전에서 전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이제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단들이 항상 자기를 가르친 스승은 길리비 사자, 자기가 몸담았던 곳은 길리비 사자의 성전, 자기는 주 언약의 사자 이렇게 하는 거. 초림 때 보니까 누가 길리비 사자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내가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에 주의 척경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가 되죠? 주는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았다. 세례 받았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게 됐고 예수님은 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길레비 사자의 전에서 원약의 사자가 나온다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 구약의 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걸 똑같이 이제 재림으로 보면 이게 누가 되느냐? 계시록 같으면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장막의 유재열 씨.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싸워 이긴 네. 이만희 씨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사명을 등불의 사명을 역사하다가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해서 멸망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보고 듣고 알렸고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장막에서 일곱 별이 역사하다가 예수님 원수 역사하다가 배도함으로 일곱 머리 열불짐승의 침노를 당해서 삼킴을 당했고 이긴자는 거기서 짐승과 싸워 이기고 나왔고 이렇게 문선명씨는 김백문 씨를 배도자, 길례비 사자, 자기는 언약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어, 그 순리를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뭘 배도한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 이유. 자, 마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는 이유입니다. 마태 11장 갑니다. 가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마태 1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거.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거. 예수님을 의심했다. 의심했다. 못 믿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보라세 상체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고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도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세례 주다 보면 성령이 비둘지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가 약속의 그러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는가능성을 내가 증거했다. 세례 주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걸 자기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이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의심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7절. 두 번째 이유. 세례 요한은 뭐다?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쓴 성도와 천국 페이지 83페이지 가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 책에다가. 그, 신천지 나온 책 중에 성도와 천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은 세례회안을 흔들리는 갈대를 했다. 이거 설명드렸죠? 아까 그죠? 흔들리는 갈대란 적이 없어요. 그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 그랬나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뭐라 그랬죠? 선지자보다 더큰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생략할게요. 어쨌든, 세 번째, 세 번째. 마태 11장. 가서. 11절 볼까요? 11절 맞대 11장 11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극히 작은 자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극히 작그자는 꼴찌인데 그보다도 못하니까 갈로 바뀌다 해서 세례요한 어디 가는 거냐?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해니 지옥 같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물세례는 그만 주고 성령과 불세례 주시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요단감을 사이에 두고 같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 3장 22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맞먹었다는 거죠. 감히 신들맥풀기도 감당치 못한 그분이 왔는데 독단적으로 세례주는 독단적 교단을 운영했다. 같이 유당과사이 두고 세례줬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준 것이 물이 훨씬 더 많았다. 장소가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세례 준 것은 이것은 할 짓이 못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2절에 마태 1 1장시 들어갑니다.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 그럽니까? 빼앗는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에 있던 곳이 천국이었는데, 침노자가 있어가지고, 그 세례의 요한의 천국을 뭐 했느냐? 빼앗았다. 세례의 요한은 침노자에게 천국을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세례의 요한이 배도자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례의 요한은 약대 터옷을 입었다. 약대 터옷을 입었다. 이거는 들짐승의 옷이다, 이거. 이건 이방 교리다 이방 교리 이방 교리를 받아들인 거다 광야에서 광야는 누가 있는 곳이냐 광야는 다 짐승들이 있지 않냐 들짐승 들짐승들이 있는 광야에서 털어 입은 건 이방의 교리를 받아들인 거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도 문제다 메뚜기가 뭐냐. 메뚜기는 요엘서 1장을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심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긁어서 먹어서 하얗게 만들었다. 이들은 멸망자다. 하나님의 동산에 나무를 다 갉아먹은 팥, 팥뚜, 어, 메뚜기, 팥종이, 느항충은 멸망자다. 고로 메뚜기는 멸망자의 교리를 받아들인 거다. 석청, 돌에서 난 뭐, 꿀? 뭐 그런 거? 어쨌든 이것도 대적의 반석에서 나온 그들의 교리다. 광야에서 먹는 건다 이방의 교리다. 해서 비질리라 한마디로 비질리 먹었다는 거예요, 비질리. 먹지 말아야 될거 먹었다는 거예요. 요게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에게 엘리아 영이 임했다가 그 변화산에 가보니까 세례요한이 배도한 다음부터는 그 엘리야 영이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더라 그 엘리야 영이 세례요한이 임했다가 세례요한이 배신하니까 떠났다, 떠났다. 그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 자, 사실 세례요한을 배우면서 처음 수강하는 그 성도님들이 수강생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배도자란 말에 뭐 거부감 느낀 사람도 있고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종할 때이 세례요한 교리를 가장 그 중요하게 또한 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많이 또 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를 제대로 또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 신천지 시계 그 가르침을 끊기 위해서는 또한 신천지 시계 어, 교리의 허점 그들의 교리 허점을 드러내야 더 제가 효과적이 아닌 니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웃음> 의심하는 부분.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 11장 7절에 의심하는 부분 나와있죠? 그죠? 자, 나와있는데 이것이 뭐 누가복음 7장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잘 나와있는데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으나 연약해서 연약해서, 연약해서. 어디 갇혀서 지금 상황이요? 꼭에 갇히다 보면 사람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주 쉽게 말 약해 가지고 아 이분이 그분인가 하고 그들의 신천지가 가르치는 대로 말 신천지 가르치는 대로 의심했다고 합시다 뭐 사실 의심은 아니지만 그들 식으로 의심했다 합시다 뭐 마음이 약해서 의심했다 합시다 그 그렇다 해서 의심했다 해서 만약에 사실 의심한 것도 아니지만 의심했다 해서 이게 배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배도 배도라 할수 있느냐 의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의문이죠. 의심은 좀 다른 색채인가요? 좀 그런 색채. 이건 좀 어, 의심은 뭔가 딴 마음이 있어 물어보는 표현일 수 있고 의문은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의심, 의문이든 이걸 배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긴 좀 과하다는 거죠. 자, 우리 아,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창세기 15장 가서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아브라함을 보죠. 창세기 15장. 4절 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지금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뭘 해야겠느냐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죠 17장 갑시다 17장 17장 그 약속을 믿었지만 사실 25년간 자식을 못 갔습니다 25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17장 1 7제를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자 읽어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예? 못 믿은 거죠 못 믿은 안 믿은 거죠. 불신한 거죠 불신. 불신이죠. 인생이 다 이렇잖아요. 인생이. 불신한 거죠 불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이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음, 불신한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자녀가 날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겠어요 하나님 25년이라는 세월은 믿음을 불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이 배신자야 네가 내 약속을 안 믿어? 뭐 이렇게 하시나요? <웃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 뭐가 더 강한가요? 오실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기다리오를까이 표현이 강한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 뭐지 생산하겠습니까? 하고 불신한 게더 강한 건가요? 제가 볼때 여기가 좀더 강한 것 같은데, 그죠 자, 뒤에 가서 우리 저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갑니다. 14장 가서 28절. 이십팔절 보죠. 베드로가 배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한데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뭐 했죠? 의심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면서 의심했다고 지금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네 의심했다. 좀더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겠습니다. 26장 갑니다. 72절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 나의 가로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네.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죠? 부인, 저주, 이걸 아주 맹세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보고 이 의심자, 이 부인한자, 이 저주한자, 나를 저주해 니가 배신자야, 배도자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자 베드로하고 세례연세례연은 고작 뭐라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렸습니까 이게 더 가혹한 표현입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게 더 가혹한 표현입니까? 주님 봤을 때 누가 더 밉상해? 예를 들면. 누가 더 밉상해?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가 더 밉상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두고 예, 배도자라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고작 이걸 두고 배도자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자, 그래서 세례연을 배도자라는 것은 그럼 배도전, 배도로는 뭐냐요? 아브라함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 때는 설명 들려서 넘어가고요. 마태 11장 11절은 뭐였죠?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뭐하다? 크다 하는 부분.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지옥가서 지옥 그렇게 표현한 거냐? 사실은 세례 요한의 입장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후부터는 누가복음 16장 1 0중3을 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과 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침노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우리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예수님 때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말뭐 하느냐? 침입한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침노라는 단어와 침입이라는 단어를 아주 구분하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떤 사명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지금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아주 작은 자일지라도, 율법시대에, 율법시대에 보다는 그것은 엄연히 좀 상승이라, 그렇게 그럴 표현하면 좋 그럴까요? 어쨌든 구분된다는 거죠, 구분. 여기서 아무리 작은 자보다 못하다, 못해서 지옥 갔다는 게 아니고, 나라가 엄연히 이건 복음시대와 율법시대의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구분.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마태 11장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뭐하다 그랬습니까? 큰 자다 이렇게 큰 자다 큰 자라고 그랬으면 큰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보다 큰 자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평가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는 어떤 시대의 구분 나가서 율법의 주자로서의 사명 이런 부분과 구분한 것이지 천국 갔다 못 갔다는 개념으로 극히 작은 자보다 적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장다시 보면 천국에서는 이 말은 이것은 천국 안에서는 천국 안에서는 천국 가면하고 다른 거죠. 천국 가면은 이 말하고 천국 가면 이 말하고 천국 안에서는 이 말은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가면 이 말이에요? 천국 안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이 말은, 천국 안에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웃음> 그렇죠. <웃음> 천국 가면 이게 아니고, 천국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어떤, 이말 하나,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성경에 통달했다는 보호사께서 어찌리 모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작다 합시다. 아이가 작아요. 아이가 작으면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작아도 아이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작아도 그 사람은 천국 강거예요 왜? 천국 안에서는 그랬으니까. 여기 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에베소 3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가서 봅시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에베소 3장 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했을 때 정말 뭐 작아서 그런 건가요? 문자대로 그렇게 작아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와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지 이 말은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신천식으로 해석하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네. 신천식이라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러면 모든 성도 중에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으면 그럼 묵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2절 여기는 침노하는 자라 표현했고 여기는 율법과 선제하는 세례여한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해서 이 침노와 침입을 전혀 다른 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는 침노당한 걸로 여기는 침입은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간 걸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구절이잖아요. 이게. 마태가 썼고 누가가 썼는 차이지 같은 의미로 썼어요. 이건 영어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영어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성, 열정 이런 걸로 봐야지 이게 빼앗는막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것을 결국 조금 오해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은 멸망자들에게 침수당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읽어볼까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 자리였다. 자리에 이걸 두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래는 세례의 요한이 이 모세가 앉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요한이 배도함으로 서기관 바리세인이 올라와서 이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단에 서서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례의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신천지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세인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표현한 것은 세례의 요한이 그 가르쳐야 될 율법의 자리에 서기관 바리세인은 침노를 당해서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혔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침노라는 거 이게 침노당했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디서 외쳤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외쳤습니까? 시작부터? 아니 어디서요? 왜광야에서 외쳤어요? 세례는왜광야에서 외쳤어요? 구약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시대 서기관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들은 뭐냐? 성경을 필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세례 원 태어나,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죠. 여기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원래 그 자리에 가르치고. 그 자리는 이들의 자리였어요. 이들의 자리. 신천지식이라면 세례의완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르치다가 누군데 빼앗겨야 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의 가르침 자리를 빼앗겨야 돼요. 그러나 세례의완은 광야에서 외쳐서 강해했어요. 처음부터 서기관 바리새인의 자리였어요. 앉다가 앉아 있다가 빼앗겼으면 말이 맞겠지만 애초에 앉은 일도 없는데 거기에 거기서 가르친 일도 없는데요. 광야에서 가르쳤다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말은 성립이 될수 없단 말입니다. 침도 당했다 이런 표현은 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의 왕을 재림 때 유재열 장막이라 봅니다. 유재열 장막.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매칭을 시킵니다. 계시록 12장 보면 해달별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유재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그 그 앞에 이 해달별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낄 때용 일곱머리 열불짐승이 올라와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이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 짐승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내어 쫓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아이는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 신천지 주장이라면 세례의 요한은 누구냐? 유재열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외친 게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외쳤다고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뱀들아 독사에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기억나시죠? 마태 3장에? 그럼 이 해달별임 여자는 어떠냐? 해달별임 여자는 이게 초림 때까세례요한인데 세례 어디 서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늘 장막에 있었어 하늘 장막에 하늘 장막에 있다가 누굴 낳고? 아이를 낳고 누구 낳을 피해서? 뱀의 낳을 용의 낳을 피해서 광야로 뭐하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세례의 여은광야에서부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이 해달별입은 여자 유재열 씨는 그들 말로는 유재열 씨는 어디 있다가? 장막에 있다가 과천 장막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때요? 순서가 전혀 반대예요. 이건 순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세례의 여도도 어디 있다가? 장막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배도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해달별입은 여자처럼 근데 세례의 여은 처음부터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서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안 맞아요. 여기였잖아.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에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세례안은 어디 있다가요?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순서가 맞는 거예요 순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 거짓말이에요. 예, 그다음. 세례안이 독단적 교단을 형성했다. 독단적 교단을 형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요단강 사이도 줬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가만히 봐야 돼요. 여러분 독단적 교단 같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경쟁관계를 형성했다는 얘기인데 세례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과 경쟁관계에 형성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가서 30절 볼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여 하리라. 이게 언제 요단강 사이에 두고 세례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여 하리라. 22절, 2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살림 가까운 애론에서 세례 주잖아요. 거기 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땅 가까운 데서 세례 주고. 서로 지금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하기 표현하기를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세하여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좀더 가서 이것을 독단적 교단들이 형성했다고는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문제 하나 다뤄볼까요? 요 문제. 털어딛고 맷돌기 먹고 석창 먹었다. 그 멸망자의 교리로 옷 입은 것이고 멸망자의 교리를 바, 광야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나실인입니다. 나실은 나시린. 나실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삭도도 되지 말아야 되죠. 또포도주를금해야 되죠. 포도주를 크면, 이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나시린의 삶을 이해를 못 하다 보면, 분명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서 한 번, 그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기 10장 가볼까요? 레비기 1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비기 10장 가겠습니다. 아, 11장 11장 가겠습니다. 11장 가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부터.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 먹지 말고 가증한 것 먹지 말고 그럼가 하면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11장 20절부터 볼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메짱이 종류와 기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예. 자, 뭐 먹으라 그러죠? 뭐 먹으라 그래? 메뚜기 먹으라 그러네요, 메뚜기. 어, 예. 메뚜기 먹을 땐데요. 메뚜기 먹으면 안 된다고요? 메뚜기 멸망자의 교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먹으래 메뚜기. 그들은 요예서를 들어서 메뚜기가 멸망자의 교리를 하지만, 레위서는 메뚜기를 먹었다. 먹을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팥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은 원래 포도로 된 음식을 못 먹잖아요. 허락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로도 입어야 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 이렇게 해서 메뚜기 먹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 임했는데, 세례 요한이 배도하니까 영이 떠났다. 이런 말을 신천지가 얘기합니다. 엘리아 영이 임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봐도 엘리아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건 없어요. 이런 말은 있죠. 자 우리 누가 보음 가봅시다. 1장 15절 어, 세례의 요한에게 엘리아 영이 임했느냐? 아니 세례의 요한에게 엘리아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없어요. 누가 보면 1장 1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의 요한은 어디서부터요? 모태로부터 뭘 충만히 받았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엘리아 영이 임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17대 보세요. 저가 또 엘리아의 뭐와?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해 앞서가서 엘리아의 뭐라 그러죠? 심령과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아의 영이란 말입니까? 같은 말인가요? 엘리아의 영하고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영?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영인가요? 그럼? 그럼, 그럼 성령충만 받았, 받기도 하고 엘리아의 영이 임하기도 했나? 그렇게 보기 좀 그런데요. 그죠? 렇 네. 예. 예. 아. 아. 아, 원어상으로 가면. 예. 아, 저는 원어를 잘 몰라서. 어쨌든, 예. 성령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아의 마태음 17장 가보면 이제, 그, 엘리아의 어떤 입장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어, 메시아 왔다, 오실 그이가 왔다 전했어요. 근데,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이 정말 그 오실 그분이라면, 구약성경을 보니까 오실 그분이 오기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아가, 선지 엘리아가 와야 된다는데, 선지 엘리아가 왔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문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봅니다. 아, 율법사들이 선지엘리아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선지엘리아가 왔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엘리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선지엘리아가 누구냐? 세례 요한. 이렇게 어떤 선지엘리아의 사명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얘기죠. 사명, 그 능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지 영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세례야는 사건목자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세례야는 자기 사명을 다했고요. 또 하나 뭐 세례야는 정치판에 끼어들었다가 예, 죽임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 부분을 왕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간음에 대해서 책망을 선지를 통해 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거죠. 고로세례와는 배도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순교자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장시간 경청해주 감사합니다.